원소 물질의 기본 원소 물질의 기본 성질 아니야 아, 얘 성분이다 음. 물질의 기본 성분 그리고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애 입자 오. 그리고 얘는 물질의 성분 아얘 물질의 성질을 가리키는 가장 작은 입자 선생님 여기 자자가 들어간 면다 자가 되네요. 어 그렇네. 이렇게? 근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나요? 얘는 개수로 생각하면 네. 되고요? 네 종류 개수 어, 그리고 근데 선생님 저번 에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? 네 맞아요. 음 그렇군요 그렇군요. 아주 그... 어,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어. 이문제 너무 많이 문제 거? 한번 풀어. 아 그래요? <웃음> 개념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. 개념 하나도 안 좋다고 하고 <웃음> 이게 원숭이 뭐야? 원숭이가다 해주셨네. 나다 모르던데. 책 지워 였던데요아 진짜요? 그책 불량품인가봐요. 원소 기호는 그냥 원소를 뜻는 기호 말 그대로. 안녕하세요, 건강하신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.